자, 순서도는 알고리즘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나 복잡한 프로그램을 아, 이 약속된 기호로 작성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? 분해한, 분해한다고요. 잘게 잘게 자릅니다. 자 분해시키면 은문제 양이 작아지잖아. 그럴 때는 이 플로우 차트로 충분히 그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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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y의 값을 어디다 대입시켜라. 아 x에다가 대입시켜라. 그다음 자 z의 값을 y에다가 대입시켜라. 그렇죠?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얘는 뭐예요? 출력하세요. 즉 x의 변수와 y 변수의 값의 그것을 출력하세요. 그렇죠? 이게 바로 플로우 차트라고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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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정 프로그램, 특정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언어와 유사한 서술로 알고리즘을 표현한 겁니다. 프로그래밍 언어를 흉내 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형태로 작성을 하면서 자유롭게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의사, 의사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그냥 닮은 것 뿐이에요 실제로 컴퓨터는 음. 이 의사 코드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흉내낸 것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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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리즘과 자, 프로그래밍의 관계 자 우리 책에 나와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. 자 알고리즘이 레시피라고 한다면 자 레시피라면 프로그래밍은 레시피에 적힌 대로 조리하는 과정과 같고 완성된 요리는 프로그램과 같다.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했고요. 프로그래밍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.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뭐다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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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바 언어 등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구현을 하면 완성된 프로그램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그냥 레시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 네 가지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순서도로 표현을 했다 이 순서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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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알고리즘의 명령이 실행되는 순서를 결정하는 제어구조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즉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랭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c 언어 자바 언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뭐 html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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순차 구조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낸 구조 자 여기 a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우에 시작부터 엔드까지 그냥 우에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위에서 아래로 아, 플로우가 진행이 되죠 자 선택구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 명령을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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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오로갈 때까지 이 밑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반복 반복 반복 반복돼서 여기로 가면 자 프로세스가 끝나는 거.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구조를 반복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. 모든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할 때이세 가지 구조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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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되는 겁니다. 그랬더니 자, 위에서부터 쭉 처리되는 거죠. 얘가 순차 구조고요. 자, 여기서 도트르가 있습니까? 예. 아니요. 자, 얘가 선택이고요. 그리고 앞에 벽이 있습니까? 아니요 해서 계속 위로 피드백 됐죠? 자, 여기서부터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하나의 플로우차트에 어, 순차, 선택, 반복이 모두 다 사용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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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시간을 가능한 그러니까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가장 빨리 결과물을 찾는 것 그리고 우리 컴퓨터의 메모리에 기억장소를 적게 쓰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라고 한다고요 자 시간 복잡도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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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복잡도가 더 좋다란 좋다 얘기입니다 더 효율적이다 자 이해 되시나요 어? 자그 다음에는 공간 분석도입니다 자 공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억 장치 내에 공간을 얼마나 적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컴퓨터에는 자, 메모리 기억나시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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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라는 변수에다가 2를 저장하고, C라는 변수에다 3을 저장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, 뭐, 예를 들어서, I라는 변수에 10을 저장한 거예요. 자, 이것에, 각각의, 자,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. 음. 자, 이 값을 각각의 변수에다 집어 넣는 것이 아니고요. 자 먼저 a라는 변수에다가 자 2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a라는 값이 현재 1이 있잖아 여기다 다시 2를 집어넣어요 현재 a라는 변수에는 2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2라는 값이 자 플러스 하겠다 그럼 3이 되겠죠 자 현재 a라는 변수는 3이 됩니다 자 이거 다 아니고요 a라는 변수에 3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또 3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? 9가 되겠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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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챕터 4장 아 생각보다 지금 영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슬라이드도 약한 15장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여기서 잠깐 스킵 하겠습니다 잠깐 좀 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로 두번째 영상으로 이어서 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